그래요. 반가워요. 오늘은 외국사는 친구가 피자알볼로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아니 스쿨피자도 아니고 오고 피자도 아니고 꼭 비싼 이알볼로 먹어야겠어? 지가 돈줄 것도 아닌데 시작 그래서 한번 오늘 싹 직원이 집어볼런게 야금야금 <웃음> 들어가보자고 흥미가 함유되어 색깔이 까만 도우가 특징인 피자알볼로 72시간 숙성시켜 쫀득한 식감을 살렸다고는 하는데요. 먹어봐야죠! 피자스쿨 오브 쌀피자처럼 마이너 가성비 그런 브랜드였다가 드라마 협찬으로 빵빵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호텔 델루나, 쌀이코지만 괜찮아 등등등 네가지 종류로 구성된 팔뚝피자, 그걸로 <목소리> 네. 주문했습니다. 와, 팔뚝피자구나. 전라도고구나 탈도의 도시 중 부산과 전주의 특색을 묘사한 부산피자 그리고 전주 불백피자 본사가 서울에 있는 목동에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목동피자 대자를 주문하면 콜라 1.5리터와 오븐 스파게티가 세트로 제공이 됩니다 와 콜라 완전 대자죠? 근데 콜라밖에 안 된다는 거? 이 외지감자는 내돈 주고 잘안 사먹는 건데 참음 어, 사이드로 무려 업그레이드를 해줬어. 흔한 맛의 오븐 파게티 치즈가 아주 그냥. 음. 점피디에 넘어가라. 난 피자 먹을 난다. <웃음> 당연히 새우지. 시푸드 피자나 쉬림프 피자와 유사한 비주얼의 부산피자. 새우와 갑오징어, 낙지를 넣어서 부산 해물파전의 느낌도 있습니다. 부산피자의 특징은 해산물 맛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치즈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한피자의 실례예요 와, 매콤해 살짝 매콤한데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안 티가 안날수 있을 정도의 매콤함 아유, 일반적인 시푸드 피자와 되게. 비슷한 맛이지만 새우가 아주 탱글탱글해서 식감이 더 좋습니다 새우가 되게 깜깜한게 흥미를 넣어서 까만색이지만 특별히 맛에 영향을 주진 음. 않았어요 그저 조금 찰진 편 두께는 씽입니다 나왜 이렇게 더럽게 먹니 음. 바지도 다 흘렸어.. 님이.. 아.. 이거는 흘릴 수밖에 없어.. 토핑이 많아서 치즈가 상대적으로 적어보일 수 있어요. 음. 먹을 때 주의해주셔야 돼요. 부산 피자가 마음에 드니 다른 건다 용서가 됩니다. <웃음> 도미노 파파존스 오구살 피자에서 와, 할라핀을... 먹었던 시푸드와 비슷한 맛이 나긴 하는데 매콤하고 새우가 튼실 튼실! 먹으면 먹을수록 매력이 팡팡 터지는 부산피자 매워 재료 또한 풍부해서 부산피자만 한판 먹고 싶었어요 아또뭘 먹지? 새우 먹었으니까 이건 불고기 피자 같은 요 불고기스러운 아이를 한번 들어볼까나? 손가락 지문이 없어지고 있어 어 이거 맛이 딱 불고기다 불고기 이름은 거창하지만 맛과 향이 아주 흔한 불고기인데요 불백 피자 종류는 두 가지예요 매운맛과 간장맛이 있습니다 간장, 간장 베이스의 불고기맛과 고추장 불고기 그리고 중짜는 간장 베이스만 나온다고 해요 정패야 넘어가. <웃음> 갑자기 피자를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 내가 자꾸 딴 생각이 들어 피자를 먹는데 간장 베이스 불고기는 불량도 살짝 낮고 굉장히 익숙한 맛인가 하면 고추장 베이스는 고추장 맛이 아주 강하게 나는 편이었습니다. 솔직하니 말할게. 그냥 그래. 맛있게 먹는 것 같은데? 고추장 불고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고추장이 겉도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고추장 넣는 걸 깜빡하고 나중에 피자 위에 올린 그런 느낌이랄까? 에휴, 고추장 향 나지. 고기에 고추장 들어갔어 매워 응. 안 어울려. 다음은 목동피자 임실치즈와 햄, 페페로니, 베이컨이 들어간 목동피자인데요 일반적인 페페로니 피자에 토핑을 추가로 햄을 올린 음.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이 위에 쪽은 페페로니 아닌 것 같은데 음, 베이컨과 페페로니 잘 알아두고 다음에 안 시켜먹어야지. 페페론이 음. <웃음> 좋아하지 않으면 최소한 피하고 음. 싶은 맛입니다. 너무 많아요. 임실치즈를 대표 특징으로 내세웠지만 와 햄이 엄청 들었네. 음, 햄폭탄이야. 햄맛이 햄햄 너무 강해서 음. 임실치즈의 존재감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이거는 근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 피자를 먹으면 음? 이게 먹으 이럴 수도 있겠다. 그지 근데 토핑 많이 들어서 좋아할 것 같기는 해 아니 햄이 너무 많이 들었어 부담스럽게 응 페페로니야 페페로니랑 햄아 베이컨 페페로니. 섞여있어 근데 베이컨은 너무 많이 들었어 응. 부담스러워거 베이컨은 되게 적게 들어있고 페페로니는 엄청 많이 이렇게 쫓사서 넣었는데 하, 두 번은 안 사먹겠다 <웃음> 한국의 도시명을 활용하고 한국 정서가 풍겨지는 단어로 피자 이름을 지었지만 피자맛은 그냥 피자맛! 토핑이 다른 피자 브랜드에 비해서 풍부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치즈가 전체적으로 적어서 추가해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도의 식감은 피자옷과 아주 비슷한데요. 이 흥미가 들어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차별화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알볼로에는한 판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컨셉의 제품이 아주 다양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무슨 피자로 구성되는지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네가지 피자 중에서는 해산물 피자로 이루어진 부산 피자가 최고였고요. 새우 식감 아우 탱글탱글! 아주 신선한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매콤함까지 더해져서 느끼함 내신의 식욕을 계속 자극했고요. 하지만 전주의 고추장불고기가 전주 고추장불백의 그런 맛이라면 전주에서는 절대로 고추장불고기를 사먹고 싶지 않은 맛이랄까? 저렴하게 아주 다양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쇠뚜세뚜 메뉴도 좋지만 칼도 피자도 꽤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왜? 외지감자와 스파게티 콜라가 추가로 제공되니까요 그리고 서울 물레동에 있는 알볼로 직영점은 그 호텔 델루나촬영지예요 독특한 빈티지 인테리어가 그 찬성 아주 그래? 특색있는 곳이니까 음, 참고바랄게요그찬성 네. 보고싶다. 바노라. 그럼 이만 안녕.